네, 다음은 경기도 태권대협회 김평 전무이사께서 경고하고가 있겠습니다 네, 전무이사입니다.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어, 2019 경기도 태권도인의 밤겸 유공자 시상식이 잔치 맞맞습니다. 네, 잔치 집인데 분위기가 영 그렇습니다. 좀 웃음도 좀 띄우시고 여유, 여유 있게 좀 많이 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행사를 매번 하지만 등에서 식은 땀이 납니다. 그런 행사를 치울 때마다 회장님. 잘하고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문이사 김평입니다. 2019년도 우리 경기도 태권도협회 사업에 대해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태권도협회 조직도를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태권도협회는 김경덕 회장님을 정점으로 20명의 이사진과 2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고 4명의 어, 상근임원과 1명의 상, 어, 상임임원, 7명의 상, 사무부처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30개 시군협회 2,700회원이 지부를 조직하고 우리 협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협회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회원연수교육과 각종 수익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재단법인 경기도 태권도협회는 1명의 상임임원과 14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복지 향상을 추구하고 열악한 태권도 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위안일념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태권도 공제조합은 한명의 상임임원과 6명의 이사, 사무직원 2명이 있습니다. 본협회의 세부조직으로는 황광철 대회장님을 비롯한 한 분의 고부님과최만춘 원로를 비롯한 열 분의 원로위원, 박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113명의 복지연금 수혜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매월 50만원의 복지연금을 수혜받고 계십니다. 모든 경기 및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최원보 기술전문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1 5개 기술전문분과위원회와 장학위원회를 비롯한 10개의 특별위원회 등총 292명으로 이루어진 실행위원회가 기본 골격으로 있습니다. 경기도 태권도협회는 크게 5가지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즉 경기, 교육, 장학, 복지, 국제교류로 분류해서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중요한 사업을 월별로, 월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5일 회장님을 비롯한 상근임원 및전 직원들이 업무를 시작하는 시무식을 가졌습니다. 2월 20일 가평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지사기 유치를 위한 체결식을 가졌으며 올해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가평 한석봉체육관에서 도지사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 11일, 베트남 하노이 태권도 협회와 교류 협약식을 가졌으며, 베트남 품새 대표팀이 본회 연수원에서 전지훈련을, 전지훈련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5월 10일, 태국 파타야 시청과 교류 협약식을 갖고, 파타야 시 관내 13개 초중 등 학교에 태권도 정규 수업 수업을 실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월 12일, 육군 특수전 사령부와 상호협력 교류 협약식을 가졌으며 사령부 장, 어, 사령, 사령관기 태권도 대회시 장비지원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전통 태권도 보급을 위한 지구결성을 위해 임원들이 6월 13일 청해시태권도협회 6월 17일 청두시협회 6월 20일 기주시체육회 6월 22일 백산시민족학교와 업무협약식을 가졌으며 특히 백산민족학교는 올해 9월 1일부터 태권도 지도사범을 파견해서 현재 태권도 수업을 정교생에게 주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4일 본협회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세종솔루션과 업무 협약을 했고 7월 12일 본협회에서 파라가이 및 아르헨티나 등 남미 거점 거점 태권도 단체인 무사회와 교류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초등학교 23명이 캄보디아 프놈펜내 어, 국제영어학교에서 어학연수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8월 12일 캄보디아 태권도협회와 교류 협약식을 가졌으며 캄보디아 국가대표 20여 명이 9월 한 달간 전지훈련을 한바 있습니다. 8월 24일부터 25일 2일간 회원 970명이 참가 동해 보양원청 컨벤션 호텔에서 지도자 연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11일 랄리시 미국 태권도위원회와 업무 협약식을 갖고 미국 내 사범진출 교두보를 확보하였습니다. 10월 17일 임원 및 강사진들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300명, 파라바이 아순시온에서 300명에게 전통 태권도 품새 겨루기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1일 세계 태권도연맹에서 국제발은사회클럽본부와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12월 10일 인덕분의 태권도협회와 교류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국내 행사로는 도대7회매대0 0 천여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습니다. 시간상 세부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태권도협회는 김경덕 회장님 출범 이후 수많은 송사들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인고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무던히 인내하고 잘 대처해준 임직원 묵묵히 믿고 협조를 주신 시군 회장님과 사무국장님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 우리 경기도 태권도협회 1년을 달성하는 그런 날이다 보니까 어, 상당히 포상식이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놔두고 지금이 되지 고어게하는게하는게 아닌데 년하는승다보하는아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어 우리 제가 제가 존하는하는경기게를면 어떻게 해주 어떻게 하면, 게 해주신 황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 하면, 어떻 이종물 어하어떻 우리 이종 의원님 에, 또 장영광 대학교 덕의 장인태권 대표 회장님, 박상현, 경도체육회 사무처장님, 그리고 박현석 전국경보원 본명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께, 이지 제가 공유하지 않더라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경영태권 대표 회원 여러분, 어, 공자님이 하신 모습을 제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님이 무신불림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고 하니 공자님의 제자가 공자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국가를 경영하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단체를 이끌어 가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본장님께서 말하고 말씀 보시냐면 첫째는 경제력이다. 즉 돈이 많아야지 국가를 경영할 수가 있다. 두번째는 힘이다. 군사력이라보 말합니다. 군사력이 있어야지 국가를 경영할 수가 있다. 세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다. 즉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공자님께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공자님 가장 뜻깊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빼내면은 군사력을 나는 제일 먼저 빼고 싶다 이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는 경제력을 빼고 싶다. 마지막 남은 것이 뭐냐면은 사람과 사, 사람 사이의 신뢰. 믿음이 가장 웃듭니다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기도 태권대표는 지난 1년간 음해 세력들과 또 협회를 통화시키는 그러한 유언를을연하는 그런 사람들이 1년간을 계속 고격을 했습니다. 거기에 힘입어서 저희들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약 74가지의 다라는 것을 가지고 24일간을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세례들은 뭐라고 일을 했냐면 김경덕과 경기도 대권대들은 품귀 박사이 난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아마 그들 말이 말았으면 오늘 저는 여기에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임원들도 이런 저와 같은 유리폼을 입고 잊지 않습니다. 그들이 음해하고 그들이 공격한 것을 가지고 저는 검찰에 10분을 불려갔습니다. 또 경찰서에도 한 10분을 불려갔습니다. 또 재판도 한대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건재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이 74가지를 가지고 의뢰했고 또 검찰에 10분을 불려갔지만은 모든 것이 재판 결과가 무효로 나왔습니다. 감사 주십니까? 네. 여기서는 김병동이가 그들이 말하는 그런 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우리 임원들, 저와 같은 제공에 있는 임원들이 그렇게 돈을 훔쳐붙거나 횡령하거나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사히 그 어려움을 겪디고 이렇게 모험적인 사람들에게 포장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이러한 보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 가평군 이준환 회장을 비롯한 30개 시군 옆에 2,700여 회원들이 저를 뒷받침해주고 봐줘줬기 때문에 무사히 이러한 어려움을 견디고 승리하지하았나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승리는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회원님들에게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2700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30개 시골협회 측장님, 부유사, 사무국장님 오늘 참석하신 모든 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꿋꿋이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기회는를 만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내시고 2020년 격각연 새해는 저와 함께 우리 2700회 회원 여러분과 이준환 가평태권대회장을 비롯한 30개 시군협회 회장들이 님 저와 함께 업기를동반하면서 같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2020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크게 같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즐거운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체육한 그리고 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태권도인의 밤을 처음 참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초청을 받았는데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제가 36개 시군 체육인의 밤 그리고 종목 70개 체육인의 밤을 이렇게 돌아다니 봤는데요. 예, 태권도인의 밤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그리고 1 시간 반 동안 수상자를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웃음> 그만큼 스케일이 태권도 협회가 큽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행사를 보니까요 우리 역시 경기도 태권도협회 김경덕 회장님을 비롯해서 김평 사무국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지게 준비하신 걸 보니까 역시 경기도 태권도협회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이분들께 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 잘 하셨고요 또 여기에는 또 훌륭하신 우리 태권도를 사랑하시는 이종걸 국회의원님께서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박사 십시오 네, 경기도체육회는요, 2019년 한해 동안 정말 국내외적으로 큰 성과를 보았습니다 어, 거기에 한 가운데는 우리 경기도태권도협회가 큰 성과를 내주셨고요. 특히나 전국체전에서는 어, 우승이나 다른 거는 기록을 또최대금메들을 수상을 했습니다. 저, 저 박상현 경기도. 최육회 사무처장 태권도인은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태권도협회가 하는 일에 양팔 걷고 열심히 돕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019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어, 못다이금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에 긍정의 힘, 밝은 힘으로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축사가있겠습니다큰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송골입니다.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최고로 대표하는 우리 경기도인 태권도인의 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시상하신 여러분 표창장 받은 여러분 지도자상 받은 여러분 최고의 태권도인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제했습니다 우리 김경덕 회장님 오늘 든든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결혜가 나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태권도인의 그동안 울만 붙었던 저런 안 든든한 이런 것들을 잘 해소하고 이제 든든하게 우리 태권도인의 앞에서 가장 많은 대한민국대표는 태권도인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든든한 지도자로서 따른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예. 아, 우리 황동철 전 회장님께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또 박현섭 전 국기원 원장님 장영감 장애인체인계 태권도인으로서 대표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젊은 지도자 박상현 어, 완전히 제가 옆에 있다 들려버렸습니다. 이 영화 배우 관기도 하고요 어째할 키가 큰지 태권도를 대표하는 여러분 오늘 2019년 새로운 태권도 승리의 밤입니다 2020년 맞이하는 내년 우리가 태권도 가라기한테도 질수없고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대한민국의 경기도 태권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2020년의 해를 우리 김경도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갑시다. 여러분 그 옆에 계시는 황인, 황, 황인식 저 친구인데 한번 좀 붙여 먹주시고 제가 안양 출신인데 우리 황둥님 여러분 <웃음> 반갑습니다. 네. 함께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신기 합니다. 경기도 태권도 이름으로 함께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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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